우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저는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준비 중인데요. 촬영이랑 이미지 편집 능력이 부족해서 고민이에요. 어떤 쇼핑몰에 들어가 보면 똑같은 상품이라도 저 물건 진짜 사고 싶다 할 정도로 눈에 들어오는데 반해서 다른 데는 시선조차 가지 않는 곳이 있잖아요. 클릭해서 들어온 고객이 상품을 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시선을 잡아줄 어떤 이미지가 필요한데 짧은 시간 안에 그두 가지 기술을 익힐 수 있을지 잘모르겠어요 창업은 언제나 고민의 연속이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창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조금 서툴고 조금 모자라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옆에서 조언해주고 방법을 이끌어준다면 보다 쉽게 창업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초기 창업자는 선배들의 전략과 경험을 배워 나만의 새로운 전략과 노하우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초기 창업자들에게 그동안 이제 온라인 창업이나 오프라인 창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채널이라든지 판, 판매에 대한 통한 어떤 채널을 통한 판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 해드렸는데요. 이런 판매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약간 도움이 될수 있는 팁들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에 대해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팁인데요. 어, 초기 창업자분들한테 가장 힘든 게 제가 그동안 많은 분들을 인큐베이팅하고 컨설팅하면서 느꼈었던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마케팅 능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금력이고요 세 번째는 아이템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결국은 아이템입니다 자기만의 아이템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 아이템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아이템을 조금 더 빨리 찾고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적인 것을 제공해 드려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미지에 제이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미지 편집을 잘할줄 모르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판로 개척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판매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이미지 편집 기술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판로 개척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판로 개척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론적으로 제가 좀 현실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템 확보입니다. 아이템 확보하면 은좀 아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어디서부터 물건을 알아봐야 되지? 누굴 만나야 되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저도 초창기 창업할 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이템을 확보하는 겁니다. 수입원을 찾아 헤매든지 제조하는 사람을 만나든지 직접 발품을 팔아야 되는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초창기 때는 그랬는데요. 지금은 공급이 홍수가 되어 있고요. 정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많이 발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이미지를 직접 제공만 해주고 공급을 해주는 회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초기 창업자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본게 결국은 지금 안내해드리는 아이템 소싱 채널입니다. 어, 지금 알려드리는 이 채널은요. 어, 여러분들이 직접 회원가입만 하면 국내 딜러로도 가입하실 수가 있고 어, 해외 딜러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운영자의 승인을 통해서 가입이 되는데요. 어, 공급자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조하시는 분들은 공급자로 가입하셔서 이렇게 오픈마켓에 올리듯이 올려놓으면 많은 딜러분들이 여러분 제품을 보고 필요한 분들이 바로 어, 아이템을 다운받아서 이미지나 이런 기초정보집 리스트를 다운받아서 바로 판매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놓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딜러가 되면요 국내 딜러로 승인이 되면은 어, 일단 아이템들을 가져가서 SNS 채널이 됐던 오픈마켓 채널이 됐던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급 채널을 통해서 브랜드를 소개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공급 브랜드는 어, 자기만의 브랜드를 한번 확보하고 싶으신 분들도 상담 컨설팅을 하면 은 바로 진행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어, 제가 운영하는 카페 온라인 카르텔 먼저 알려드렸는데 요이 온라인 카르텔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 사이트 쉽고 빠르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개인 사이트로 주소를 집어 넣으실 수 있는데요 일단 입력을 하면서 승인을 거치고 나면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제품 리스트가 보입니다 제품 리스트가 보이는데 그 제품에 있는 제목 모델명을 누르시면 요 어, 이미지들이 다 되어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편집, 아나 편집 잘 몰라 나 편집할 줄도 모르고 이미지 할 줄도 몰라 촬영도 몰라 이런 사실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제품 이미지만 다운받고 간단한 컴퓨터 기초 지식만 있으시면은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밴드, 마이크로볼 채널이나 오픈 마켓으로 바로 판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홍보를 하셔서 판매가 되면 여기에 이제 공급가라고 보이는데 그 공급가를 바로 입금만 하실 경우에 바로 그 제품을 그냥 배송이 여러분이 제품을 보지도 않더라도 창고나 이렇게 제조원 공급원에서 물건이 바로 2길 날이나 3일 안으로 다 배송이 돼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공부하시고 이 카페를 통해서 노하우를 많이 숙지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아이템을 확보한 그 시간을 줄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훈련을 하다가 자신이 붙으시면 본인이 직접 돌아다녀 보는 겁니다. 한 가지 사례를 좀 드리면요. 어떤 좀 사업을 좀 한번 망하셨던 분이 어, 일반 농사 짓는 거 이렇게 시골길을 걸어 다니셨대요. 그래서 그 시골길을 걷다가 어, 무심코 이렇게 요즘 이제 농약을 쓰지 않고서 우렁을 이렇게 농약 대신 이제 병충해를 잡는 그 우렁을 보고서 아 이걸 식용으로 좀 바꾸면 어떨까. 그래서 이 우렁 자체를 식용으로 바꿔서 어, 매입을 해서 아이템을 소싱을 해서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여러분이 발품을 팔다가, 팔다가도요, 아이템이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아이템입니다. 저도 초, 초창기에 창업을 할 때요, 아이템이 스위스 브랜드다 보니까 무엇을 팔 것이냐 길 걷다가 우연찮게 스위스 브랜드 초콜릿을 제가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초콜릿을 여름에 제가 직접 세트로 만들어서 파는 결, 그 사례가 있는데요. 이렇듯이 여러분이 한 가지를 가지고 집중해서 아이템을 관심을 가지고 소싱하는 그런 작업이 일단 이런 판매작업 이후에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미지 편집인데요. 이미지 편집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온라인 초기 창업자분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이미지 편집 기술입니다. 요즘에 SNS 시대가 도래하면서 블로그다, 뭐다, 페이스북이다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잘 노출하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에서도 노출한다 할지라도 요즘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쉽고 빠르게 그 이미지를 편집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게참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미지 편집하면 무슨 생각이 나나요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같은 거 그런 건 오늘부터 저를 이 강의 듣는 순간 지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에 가시면 요 포토스케이프라는 간단한 프리웨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은요. 굉장히 많이 대중화된 상황이에요. 이 포토스케이프는 쉽고 빠르게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여러분이 궁금했던 어, 움직이는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이미지를 편집하고 자르는 그런 기능들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 선생님 저는 이 동영상 이런 거좀 보고 싶은데 어디서 봐야 됩니까? 유튜브에서요. 포토스케이프 공부하기 여 치셔도 되고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서 공부, 그 동영상을 어, 직접 보실 수도 있는데요. 어, 굉장히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편집을 공부하는 데서 가장 빨리 기술을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하신 분들의 이미지를 하나 갖다 놓고요. 똑같이 만들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이미지 를 여러 장 준비해 놓고 그 이미지를 실질적으로 비슷한 이미지가 될수 있겠죠? 그 이미지를 실제로 똑같이 만들어 보는 훈련을 해 보시면요 실력이 많이 늡, 늡, 늡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 포토샵 기술 같은 것들을 익히려 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내가 필요한 기술이 무엇이냐예를 들어서 이미지 자르기 기능이라든지 이미지를 뭐 예를 들어서 흐리게 한다든지 밝게 한다든지 아니면 액자를 만든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찾아 보시고요. 내가 필요한 기능을 거꾸로 찾아서 그 기능을 다 보는 겁니다. 조금 더 편집 기술에 대해서 얘기 를 나눈다면요. 이 포토스케이프의 메뉴를 다 눌러보는 겁니다. 하나의 메뉴 메뉴를 하나씩 눌러보다 보면은, 아, 이 메뉴가 이런 영역에 해당되는 기능이 있구나라고 인지가 되시면서 여러분 습득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포토스케이프에 나와 있는 메뉴들을 다한 번씩 눌러서 기능을 숙지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번 지금 다운받으셔서 어 시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팔로 개척입니다. 여러분들 아이템을 구했고 이미지도 준비되어 있고 당장 물건을 팔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는데 어떻게 팔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분마켓 쇼핑몰만 말씀드렸었죠. 제가 초창기 때 진행했었던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만년필이나 볼펜들을 팔았거든요. 처음에 이 만년필 볼펜을 과연 어떻게 팔아야 할까 밤새 고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제가 커뮤니티 공간에 다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어얼리어답터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었는데요. 이쁘고 멋진 볼펜을 제가 파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올려서 팔다 보니까 고객들이 반응을 보이고 일주일 만에 물건이 팔려나가기 시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지금 카페 커뮤니티에 보면 검색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카페 커뮤니티를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카페 커뮤니티에 회원을 가입하십시오. 그 카페 커뮤니티 회원을 가입하면 다 주인장들이 있겠죠. 그 주인장들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카페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 카페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카페는 요 여러분 오프라인으로 정모도 하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하다 보면 은 여러분이 무엇을 파는지에 대한 정체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커뮤니티 활동을 하실 때는 아 나는 어떤 거를 파는 사람이다 라고 노출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아저 사람 뭘 파는 사람? 저 사람 어떤 걸 파는 사람? 이렇게 인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반응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템에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다시 한번 재설정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오프라인으로 일단 모임을 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냐면 요즘은 오프라인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있는데요 오프라인 활성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그 마케팅을 하실 수 있는데요 명함을 일단 준비하셔야됩니다 명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 실제로 딜러들을 만나는 그런 정보 모임을 꼭 가셔야 합니다 특히 내가 관심 갖는 카페가 한 10개 중에서 한 3개 정도가 정말 핵심 채널이다 그럼 그 카페는 반드시 관심을 가지시는게 중요합니다 옛날엔 카페는 커뮤니티로 끝났지만요 지금은 중고나라는 카페가 지금 천만 명 회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카페 하나에서 움직이는 그 매출 규모가 한 하루에 3억 정도의 매출이 움직입니다. 그만큼 기업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카페 채널에 운영자와 연관성이 있게끔 잘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 밴드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밴드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다 보면 공통관심사가 갖는 검색을 통해서 밴드에 가입이 되게 되어있고요그 밴드 운영자들과 함께 공동 운영자 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로 공동구매를 운영하는 카페 밴드나 카카오스토리 나 이런 운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조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공동구매 운영하시는 분들 10명만 확보해 보십시오 이 10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급을 하면서 물건을 지속적으로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기업화돼서 이런 공동구매 운영하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밴드나 이런 카카오스토리나 이런 쪽에 대규모 공동구매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구매에 3만 명 정도 되는 공동구매 채널에서 3만 원 객단가 제품이 평균 몇개 정도가 빌리면요. 하루에 한 3, 4일 정도에 한 1,200개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본다면요. 여러분들은, 아, 나는 이걸 공부해야 한다기 보다는요.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고자 하는 제품의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노출 마케팅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제가 운영한 카페에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요. 최신에는 밴드 마케팅과 모바일 마케팅에 대한 그 트렌드와 마케팅에 대한 자료들을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웃음> 저는 천연 비누를 판매하는 온라인 매장이랑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내 업체만으로는 가격 경쟁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저희 제품을 유통해 줄 만한 중국 쪽 업체를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자체가 워낙 넓고 또 생소하다 보니까 제가 유통 업체를 찾는 게좀 막막한 것 같아요. 유통 업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음, 예. 어, 일단. 사실은 국내 중소 업체가요 중국의 유통회사를 찾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 중국의 유통, 소비재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중국 사람들이 브랜드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강하거든요 예를 들면 은 어느 정도 알려진 브랜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는 반면에 자기가 잘 모르는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에 대한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낮은 국가가 중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 자체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제품을 판매해 줄 리테일러도 혹은 이 제품을 리테일러에게 연결해 줄수 있는 유통회사를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굉장히 어려운 길이 되실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뭐 왕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화장품 브랜드들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중국에서 먼저 유명세를 얻은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뜨는 경우들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대표나 브랜드들의 공통점을 보면 은 정말로 그 맨발로 열심히 뛰는 그런 정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나라의 뭐 코트라라든지 뭐 무역 관련돼서 지원해줄 수 있는 정부기관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빠짐없이 만나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연결시켜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는지 알아봐야 되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소개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받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긴 하지만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넓은 시장이고 일반적인 이커머스나 이런 데서는 유명하지 않은 제품이 팔리지 않지만 어떤 오프라인 가게라든지 아니면 위챗을 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유명하지 않은 상품들을 또 팔아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점원들이나 아니면 뭐 CS 직원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상품을 띄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 그 다양한 지역의 유통과 리테일러들을 많이 만나시는 게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빨라도 보통 1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존재감을 가져가려면 좀더긴 안목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굉장히 끈질기게 집착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초기 창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렸지만 더 많은 아이디어와 노하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서 집중력 있게끔 하시는 겁니다. 이 꾸준하게 집중을 하다 보면은요 아이디어도 나오고 노하우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어떤 환경을 확장해 나가는 게 여러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에 가장 일순이라고할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템 소싱 채널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아 일단 아이템을 찾는 부분에 대한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템을 찾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어떻게 팔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서더 논점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미지 부터해서 제품 정보를 쉽고 빠르게 리스트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재고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미지만 받아서 홍보하고 노출하는 부분이 기 때문에요. 재고 부담이 없이 그냥 한번 정도 실천해 볼수는 좋은 채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지 편집 시 참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네, 이미지 편집 기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미지 편집 기술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창업을 하면서 필요한 기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 이런 기술들을 적어놓으십시오. 내가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보시고 그 기능을 찾아서 핵심적인 부분만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론은 거꾸로 공부하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한 번에 공부하지 마십시오 스펀지 젖듯이 물에 젖듯이 단계별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